천일천일법사입니다. 아, 오늘도 녹화 방송입니다. 오, 오늘은 2021년 아, 7월 아, 15일 어, 음력으로는 6월 6일 갑자일 목요일입니다. 날이 연락에 더워요, 그죠 음, 무자기 더덥습니다날 이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땀이 줄줄 나요. <웃음> 어 오늘은 뭐 어제 어 우리 그 무당 제자들의 그 전생 전생 얘기를 좀 했는데 아어 그러면 까미 돼가지고 까미 돼서 어 무당 노릇을 하고 가는 중생과 어 팔자와 무당팔자와 까미 좀안 돼서 그냥 혼자 열심히 오신 분들 모시고 빌고 가는. 그러한 그 무단팔자 그 둘이 나눴을 때 응? 그런 별반 차이가 있,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 어떤게 낫냐 뭐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필드에 나와 가지고 힘심히뛰댕기면서 일하는 사람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펜떼 걸리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응? 그러니까 일에 어렵고 힘든 이런 걸 따져서 사무실에 일해도 야뭐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 천일에 비유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당팔자고 제자팔자에서그만 음? 중생들과 호흡을 하고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을 경우 이렇게 살 경우 그 경우와 그냥 홀로 이렇게 열심히 오신 분 모시고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빌고 덕을 쌓고 가는 경우 따지고 보면 같아요 큰 틀에서는 같아. 다르질 않아요. 에? 같아. 같은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무게가 어, 오신 분들 모시고 신령님 신명님 모시고 내 스스로 열심히 빌고 가면서 닦고 가는 거. 적선 베풀면서 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한 거요. 나와 우리 실용님을 위한 거지 근데 일견 적선 덕을 풀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응?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아, 어, 내가 직접 무당이 돼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어, 오메한 중생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그 막혀있는 거 풀어주고 막혀있는 거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응? 그렇게 하는 그거는 뭐야 나를 닦는 거 닦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닦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어려운 그 매친 어렵고 매친 한과 매듭 고 어려운 막 전생에 막어 이런 거를 풀어내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반대급부적인 아, 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옷이 착한 일 하고 베풀고 실력이 막 빌고 댕기고 이거는 그냥 나를 위한 내가 내 스스로에서 발생시키는 자가 발전 이래 자가 발전에서 생기는 시키는 그런 경우고 그, 그 경우고 무당이나 무당이나 제자노릇 제자노릇을 하면서 만중생들을 풀어냈을 때는 그 중생 중생으로 풀어낸 중생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쌓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내 스스로 혼자 오시고 가면 닦고 가면서 베풀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소극적인 아, 내 업에 풀이고 내 덕을 쌓는 도를 쌓는 덕을 쌓고 도를 쌓는 그런 경우로볼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하지만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동고동락. 그렇게 하고 살을 때는 그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광역. 광역의 의미의 어떤 그 도공부와 덕사키 업장소멸.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 무당과 어, 무당팔자기 때문에 무당 무당이나 제자를 하면서 하면서 돌을 닦고 업장 소멸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만약에 100 이라고 놓고 봤을 때100 숫자 100이라는 숫자를그 정도 그 정도다 하고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그냥 오시는 분 모시고 그냥 빌고 가면서 적산하고 베풀고 자기 그냥 공부해 가면서 가는 경우는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50 음, 정확하게 그 정도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오신 그신 신명이나 신령인 분들이 욕심이 과할 수가 있어요. 야나 빨리하고 가고 싶거든 야나 빨리 닦고 가고 싶어 너그저랄로 하면은 너 10년 20년 걸릴 것 같은데 나한 1, 2년에 닦고 얼른 가고 싶거든 하늘나로 다시 가고 싶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가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분들은 되게 마음이 급하지? 마음이 급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웃음> 내가 똑같이 제자 팔자, 무당 팔자, 아, 팔자가 태생이 그래. 응? 그랬을 때, 제자 노릇, 무당 노릇을 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빌고 가는 사람과, 그랬을 때 차이점. 차이점은 그렇게 있다는 거. 똑같을 순 없지. 응? 똑같을 순 없다고. 근데 어제 말했듯이, 능력이 되고, 응? 제작일를 가도 될,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못해요. 뭐 난안 갈래요. 그럼 어떡한다겠어? 그럼 지가, 지, 뭐, 지가, 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랑뭐 타입을 보든지, 뭐, 지멋대로 하다 죽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응? 근데, 내가 원 태생은 원 태생은 아, 신으로서 전생에 신으로서 현생 지구에 다시 공부를 하고 닦고업장소승을 하고자 왔는데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그걸 못 알아보고 나를 잘못 키워하다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현생에 무당 노릇 제자 노릇 할 감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불갑은 그냥 오신 분내가 내가 그걸 알고 알아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내데 빌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라도 가면 벌은 안 받지. 이런 말 신벌. 신은 안 벌은 안그 벌은 뭐여 오신 분들이 이런 싸가지, 이 개싸가지 같은이라고 이려 가지고 싸우는 거지. 또한 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길을 택하든지, 어쨌든 간에, 광역, 넓은 의미에서는 다 같은, 같이 잘할수 있는 곳 좋은 곳다라는거 하고, 대신, 본론, 본론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정작은, 무당, 무당과 제자일를 하고 가는 게, 더 크게 깨닫고, 더 크게 많이 베풀고, 더 크게 많이 업장 소멸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이렇게 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중생의 일들을 해결해 주고 보듬고 가야 되니까. 단, 여기에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옳게 가야 된다는 거지. 옳게. 심성이, 심성이 바탕, 옳은 심성이 바탕이 돼서, 정말로 옳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응? 베스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맨헛질을하고 잘못살고 무당 저기 선무당도로시나 하고 이 지랄했다가는 공동탑이 그냥 무너지는 겨. 응? 도로함이 타버리된다고. 그러는 것은 안하는 것만 무당꼬이되는거지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천일이그밤 11시에 들어와서 예를 하려고 하면 아니 그 방송을 하려고 하면 좀 빡세. 빡세고 요도저 아다시 아다시피 이놈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 일도 없잖아 일도 없어 이거 저기 그 여기 그 전보로 온다고 오는 사람도 없어 날, 날도 없지 경기 없지 다 죽네 사네 그러는데 누가 그노를랄라 전보로 당기겠어 전보로 응? 가고 싶어도 못 가지 그 어떻게 먹고 살려고 생각하니까 바깥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대륜전 더 하고 돌아다니게 야 더군다나, 이 천일, 그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어? 올해는 전반기 뭐 제주도 갔다 오네, 울릉도 갔다 오네, 이래가지고, 빡빡해, 빡빡해. 어? 오바야, 오바. 그러니, 바깥에서 대륜전 하면서 돈안풀이라더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지금 시간, 오늘은 지금 3시 다 됐어요. 두시한5 0분 정도 찍어서 찍었는데 음. 여하튼 그날 더운데 몸분나지 않게 잘 챙기시고 그렇게 음? 하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 보는 요 시간이면 나이 천연에 바깥에서 어? 저 지나가는 아가씨들 구경하고 있을게요. 이그 <웃음> 어, 시간에 아가씨도 없어. 그 시간에는 아줌마들도 없더라. <웃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세요. 어,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네.